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어 복합금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복합금 상품과 그다음에 주식 기준 보상권에 대한 내용을 다 집어넣었어요. 따로 주식 기준 보상권을 따로 빼질 않고요. 복합금 상품에 다다문제를 집어넣고 복합금융 상품은 여러분들 이제 부채 있죠. 부채서 에 여러분들 이 봤던 내용.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기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복합금 상품을 너무 어렵게 보고 어 복합금 상품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커요 딱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어,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문제 자료 상에서 봤을 때 문제 자료에서 우리가 막상 써야 되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 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제 전제 조건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문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부채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어뭐 그렇게 어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물론 이제 복잡하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제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이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편제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정도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보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첫 번째 9년 초에 익명금액 10만 원에 3년 만기 사채를 전환사채죠. 응. 액면금액으로 발행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액면금액으로 발행했다는 거. 액면금액으로 발행했다는 얘기는 액면금액 돈 받고 전환사채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전환사채 만기일에 액면금액에 추가해서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그럼 이 상환할증금의 요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지 않은 경우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 상환할 증금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제 표시이자는 오프래요전 사채에 대한 표시이자. 그 다음에 간평이 어 당사의 신용으로 3년 만기 3년 표시이자 십 프로 액면금액으로 액면 일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이 내용이 뭐냐면 요거 요거 요 내용이 이 내용이 뭐냐면 유효이자를 설명해 준 거죠. 즉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채였다면. 10%를 반영하면 전체 금액을 다꿀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사채에 적용되는 유의자는 10%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겠죠 자, 그리고, 어 자본으로 처리하는 전환권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은 거기에 이제 현재 가치 계수값이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적용해야 될건 뭘까요? 10%가 적용이 되겠죠. 왜냐면 이 얘기 가 했으니까. 그래서 유의자의 10%라고, 어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10%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어, 상황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1일, 31일, 3년간 거기에 대한 현금으로 보면, 어, 일단 액면이자율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00원 만큼,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액면가액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급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상환할 증금, 상환할 증금. 그죠? 그래서 그 상환할 증금이 얼마냐면 9,930원이 된다는 얘기죠. 상환할증금 빼먹으면 안 돼요. 결국 현금으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액면이자, 액면이자, 액면이자, 액면가액, 상환할증금. 이렇게 이제 어, 지급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어쨌든 간에 사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어, 거기에 대한 현금으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주면 일단 5천원에 대해서 연금형가계수, 그 다음에 반기에 지급되는 금액에는 액면가액과 상환할증금 같이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어, 단일 금액의 형가계수를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면, 95,025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저게 이제 뭐냐면, 그냥 저게, 그냥 일반 사채였다면 즉, 전환권이 없는 그런 사채였다면 저걸로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95,000원을 가지고, 95,025원을 가지고 3년간 이렇게 이제 이자 계산하면서 쭉 올라가게 되면, 만기에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이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10만원하고 9,950원 9,930원 즉 만기 가액이 10만 9,930원짜리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얼마냐 9만 5,025원이 돼요 근데 저걸로 만약에 사채라면 저걸로 발행했을 텐데 발행을 얼마로 했냐면 10만원으로 했어요 그럼 돈은 10만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사채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채는 9만 5,025원짜리인데 상대방한테 10만원 주고 사왔다는 얘기죠. 왜 그걸 돈을 주고 사왔을까? 거기에는 뭔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죠. 그 프리미엄이 뭐냐면 전환권 대가, 전환권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현재 가치의 금액은 저건데, 발행가액은 1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회사 입장에서 보면, 발행가액이 10만원이니까 돈이 그만큼 들어와요. 10만원이. 자, 그리고 부채 가치는 얼마란 얘기예요? 9 5 0 2 5원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 이 차이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그걸 이제 걔한테 얹혀준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환권 대가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자본이 되는 거죠. 결국 10만원 돈 안에는 부채와 자본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전환권 대가는 그 차이 금액인 4,975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환사 차지, 이게. 그죠? 전원사채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니까 좀 가능하다면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발행을 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가 될까 일단 현금이 들어오겠죠. 10만원만큼. 그 다음에 전원사채가 10만원. 전원사채액면가 10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9930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만기가액은 10만원과 9,930원짜리인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환권 대가라는게 4,975원이 기록이 됐었죠 그 차이 금액 그럼 전환권 조정권 도대체 뭐냐 저기서 나오는거 저기 이제 뭐냐면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달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처리할 때는 그거 똑같이 처리를주시면돼 아시겠죠 전환권 조정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그 금액이 나오는 방법은 달라요 사실은 근데 어, 여기서는 전환권 조정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주세요, 그냥. 물론, 할인 발행이 됐을 땐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그거는 문제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하게 문제를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이 정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만 그 문제를 그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형태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까지 겹, 겹쳐버리면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차라리 포기한 게 나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액면 발행인 상황만 보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액면 발행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면 한번 문제를 손을 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렇 자, 그러면 이제 액면가액 10만원으로 발행됐을 때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고. 쟤네들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현금이 일단 들어오겠죠? 현금 얼마에 10만원이 들어와요. <웃음> 그죠? 그래서 그 10만원만큼 현금이 자산에 계상이될 테고,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그걸로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되겠죠. 그럼 전환 사채가 이제 부채 쪽에 기록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상환할증금, 상환할증금 마찬가지 부채 쪽에 기록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니까 이 상환할증금은 사실은 근데 전제조건이 있어.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전환이 됐다면 이건 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전환이 되게 되면 상환할증금이 없어져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전환권 대가 자본에 들어가는 애죠. 이 전환권 조정이 도대체 뭐냐? 그럼 이 전환권 조정이 결국 이 만기에 지급되는 요금액들 10만원과 9,930원을 차감해 주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장부가입을 만들어 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9 5 0 25원. 이게 이제 부채에 대한 현재가치 금액이었죠. 우리가 봤던. 자, 그 다음에 전화권 대가는 이제 자본 쪽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에 보면 결국 이 10만원의 가치는 부채가치 9 5 0 25원과 자본의 가치 4,975원의 가치가 합해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부채는 이만큼, 그다음에 자본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금 자산 1 0만 원으로 이제 기록이 된다. 자 이게 이제 복합금상품의 의미예요. 그래서 복합금상품 은 결국 뭐냐면 어, 부채의 가치와 자본의 가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결국은 이게 복합금상품의 의미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채는 부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부채에 대한 그 계산 방법 삼각공 원가의 방법으로 쭉 이제 만기 만기가율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했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여기서는 전환권 대가만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래 현금으로 비해 현재 가치 계산하고 그리고 발행가액과 차이를 계산해서 전환권 대가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자 서울의 신용등급 어, 현재 신용등급으로 만기 3년 표시잘 12% 그 다음에 임명금액 100만원에 일반 사채를 발행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어 만기 3년 표시 자율 12%. 그다음에 액면가에 100만 원을 100만 원에 일반 사채를 액면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회사의 유효 이율은 12%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 유효 이율의 개념이 시장 이자율하고 다르다 그랬죠. 예. 유효 이율의 개념은 그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회사의 신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서울의 신용도에 맞는 이자율은 12%란 상황이에요, 지금. 12%를 줘야지 액면 금액을 꿀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1년도 1월 1일 만기 3년 표시랄 8%인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의 비분류 신주인수공부 사채를 액면 발행을 했다. 액면 발행이니까 뭐예요? 액면가액만큼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환할 거금 없는 상황이 돼요. 그다음에 매년 말 지급이 되고 행사 가액이 25,000원 행사 비율의 100%. 뭐냐면 행사가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이 25,000원이라는 얘기는 25,000원의 금액으로 한줄를살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각 신주인수권의 액면 금액인 5,000원짜리 한 줄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신주인수권의 공정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계산해 볼게요. 뒤에서 이제 다른 문제에서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의 차이점을 보는 경우가 이제 생겨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에 신주인수권의 공정 가치를 찾는 문제는 전환권 대가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 자 여기서도 이제 만기 3년짜리니까 거기에 대한 현금흐름을 보면 8만원의 액면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만기에 100만원 여기서는 상환할 증거가 없으니까 현금흐름은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8만원에서 12% 그다음에 100만원에서 12%에 대한 연금 그다음에 달리금의현가계수를 적용해 줘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재가치가 9039944가 나온 나온 상황이죠 지금 자 저걸 가지고 그냥 어. 저기에 대한 어떤 신주인수권과 상관없이 그냥 저 채권, 저 사채가 계속 이제 만기까지 간다면 결국 1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에 대한 가치가 똑같아. 그죠? 음. 자, 근데 그거를 발행을 언제? 어, 발행되는 시점에 100만 원에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100만 원과 그 다음에 903, 944의 차이만큼이 뭐냐면 무언가의 대가로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100만원은 현금 유입액 자산으로 기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즉 미래 현금에 대한 현재 가치 그 금액만큼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부채에 대한 가치가 되겠죠 현금 유출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 금액 이게 이제 뭐냐면 신주 인수권에 대한 대가예요 그죠 근데 신주 인수권은 정원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채를 주고 주식을 받아가지만 신주 인수권은 돈을 주고 주식을 사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할때 기존 주주한테 먼저 어 거기에 대한 주식을 그 증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한 어떤 유상증자의 증자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죠그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신주인수권대가라고 얘기해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주주가 될수 있는 권리를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그9 6 0 56원만큼이 뭐가 되냐. 자본으로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복합금 상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가치 그만큼 신주인수권 대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음.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보면 1년 초에 만기 3년 표시 제자로 5% 액면금액 10만 원의 저환사채를 상원할 상원 증금 없이 액면 반응했대요. 그 다음에 이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대안 인식할 자본요소, 전환권이죠. 국내 자체는 얼마나 되냐. 보니까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신용등급으로 만기 3년, 표시자율 연 10%, 익명급이 10만원에 일반사채를 액면 발행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 대안의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은 몇 프로냐면 10%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10%로 계산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럼 현금을 보면 일단 찾아볼까요. 5,000원씩 이자가 지급되고 그다음에 만기에 10만 원의 그 다음에 만기에 10만원의 액면가액이 지급되는 이 거기에 대한 사채가 되겠죠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10%에 대한 현가 요소를 적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에 대한 현가의 수 2.4868 그 다음에 0.7513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87,564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음. 자 그럼 똑같이 이제 볼까요 뭐 이게 이제 그냥 사채였다면 움직임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기 10만원 가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발행은 얼마인한 거예요? 지금 10만원에 발행하는 거죠. 추가로 얼마를 준 거예요? 추가로 87,564원과의 차이만큼을 더 지급하고 사채를 사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보면 현금 이 일단 10만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원사채 10만원, 그 다음에 전원권 대가로 기록되는 금액은 12,436원. 자, 그리고 현재 가치의 요소, 즉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을 장부 가액로 만들어 주는 요소가 전권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권 조정이 1,436원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방법을 보면 자, 일단 현금이 일단 10만 원 들어오겠죠. 그래서 10만 원만큼이 자산 쪽에 기록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환 사채가 이제 어 부채 쪽에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환권 조정. 이 전환권 조정이 이제 여기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채로 계상되는 금액은 87564가 되죠. 그다음에 전환권 대가는 자본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 쪽에 전환권 대가 금액을 기록을 하고 나중에 전환이 됐을 때 얘는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되는 놈이에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볼게요. 결국은 이 전환권 조정이 뭐냐? 쭉 상각이 되면서 전환권 조정이 상각이 되면서 나중에 만기가 만기가 됐을 때 만약에 전환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만기가 됐을 때 전환권 조정이 다 상각이 되고 0이 될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얘는 전환사채에만기가 되면 10만원짜리가 남아있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여기 대한 회계처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환권 조정과 전환권 대가에 대한 내용이죠. 전환권 대가만 물어봤으니까 그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어, 어, 현금으로 발행되는 금액과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 차이만 구해주면 되니까.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은 전환사채가 액면 발행했다. 액면 발행했다는 얘기는 액면 가액돈 받고 사채 발행해 줬다 이런 얘기죠. 조건로 보니까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일단 100만, 100만 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만기는 5년도 12월 31일. 그러면 지금 5년짜리네요. 그 다음에 8%의 현금을 지급한다. 어? 이자는 8%짜리라는 얘기네. 조건로 보니까 1년, 1개월 금경 후에 만기 시점까지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가격은 사채 액면 금액 5천 원당 어, 보통주를 한 주로 전환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만기까지 전액권이 행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액면 금액의 105%를 지급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원 할증금이 나오는 거예요 즉 만기 가액에다 플러스 5% 얹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그 다음에 이제 사채 발행 시점의 유의자율은 연 10%다 음. 그리고 발행 시점에 인식해야 될 전액권 대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네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 것은 어, 표시이자 8%고요 그 다음에 만기 가액은 액면 금액은 100만원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환할 증금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5%니까 5%에 해당하는 5만원이 되는 거예요. 음. 그것만 잘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유의자인 10%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예, 예, 예, 예예예예예그 음. 다음에 예 우리는 이것만 알면 문제는 풀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음. 자, 표시자는 일단 8%라 으니까 8만 원. 그 다음에 만기 시점에 상환할 증금 얼마? 5만 원이 이제 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환할 증금 5만 원꼭 어,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현재 가치는 10% 이제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유유절 10%에 따른 평가 개수를 적용해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9529209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발행가액이 얼마였냐? 100만원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 금액만큼의 차이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계채를 보면 상환할증금이 있는 상태니까 상환할증금, 그 다음에 전환사채 그리고 전환권 대가는 이두 개의 차이가 되겠죠. 전환권 대가가 이제 기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이라는걸 통해서 장부가액을 만들어준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 현금 들어오는 거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일단 넘어와야 되겠죠. 부채 쪽에.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이것도 어차피 만기에 지급된, 즉, 상환이 안 됐을, 전환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을 어떻게? 해? 여기서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95209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는 자본 쪽에 이제 기록이 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채는 얼마냐? 그러면 95209. 자본은 얼마냐? 4479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전의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의, 어,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패턴의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환권 대가의 공정가치,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다면, 우리 쉽게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라면 문제를 풀고 넘어가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1년도 1월 1일 액면 금액이 100만원이며 상환기일이 2003년도 12월 31일, 그럼 3년짜리네요그 다음에 아, 전사채 액면 발행했다. 일단 100만원 받고 발행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5%래요. 5만원씩이네. 그 다음에 전사채와 동일한 일반사채 시장이자는 연 12% 그러면 유효이자는 12% 중요하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어, 연 보장수익률이 연1 0다고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한 말이 나왔는데 보장수익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월 1일에 전환사채 발행시 계산되는 전환권 대가는 얼마가 되겠, 되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요청을 써있고 음.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첫 번째 액면금액을 어, 100, 액면금 1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액면 음. 발행이 됐어요 일단 100만원 받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액면 이자율은 5% 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의 시장 이자율은 12%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나와요. 보장 수익률이 있대요. 이게 이제 연 10%다. 이 보장 수익률에 대한 내용만 파악을 하시면 문제는 이전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장 수익률과 액면 발행에 대한 사항들을 자, 뭐 3년짜리고요. 일단 액면 이자는 5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5만원 5만원 5만원 그 다음에 만개 100만원 그래서 5%의 액면이자를 주는 건데 보장수익률이 10%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1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근데 이 보장수익률의 의미는 뭐냐면 전환사채는 일반적인 사채보다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채보다 일반적인 사채 똑같은 이자를 받으면서 좀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얘는. 전환권을 준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근데 주식으로 안 바꾸면 얘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 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더 비싸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이그 투자를 하고 있는 즉 전환사채를 사가는 사람한테 뭔가 더 유인을 줘야 돼 이거 비싸지만 사볼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네가 전환을 안 하고 전환을 안 하고 많이까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 이전에 너한테 줬던 이자에서 일정 금액을 더 줄게 이게 이제 뭐냐면 보장수익이에요 그래서 보장수익률 10%라는 얘기는 만약에 전환하지 않고 여기까지 가면 1년도에 네가 받아야 될 이자 5만원에서 플러스 5만원만큼 더 지급을 해 줄게 근데 이 돈은 언제 지급이 돼요? 전환 안 했으면 주는 거잖아 결국 여기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받을 걸 여기서 지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감안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한 보장수익률 10%를 예상을 하면 1 0만원 줘야 되니까 추가로 5만원 더더 어, 내가 보장을 해 주겠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마찬가지 세 번째 마찬가지 그래서 보장 수익률은 저 5% 10% 보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죠 렇 그러면 전환되지 않았을 때 이자 보상액은 5만원씩 5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이자는 여기서 여기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급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급될 금액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을 해 줘야 돼요 그게 10% 예요 그게. 여기서는 유의자를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5만원을 나중에 전환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금액은 결국 얼마냐 10%까지 프로까지 어, 10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5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줘야 되는 5만원 그 5만원에 대해서 10%의 이 기간의 이자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의 자승을 여기다 곱해 주는 거야 즉첫 번째, 두 번째 이자까지 포함해 주겠다 단 여기서는 여기서의 수익률은 1 0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의자를 적용해서 거기에 이자를 계산하면 안 돼요 꼭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즉, 여기서 받아야 될걸 여기서 지급하니까 거기에 대한 10% 보장 수익률만큼 보장을 해줄게. 그죠? 거기에 대한 10%만큼의 이자율만큼을 더 플러스해서 나중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어차피 기말에 지급되는 거니까 그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았을 때,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았을 때 얘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장된 그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상환할증금이에요. 상환할증금. 결국에는 얘는 상환할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됐다면, 5만원, 5만, 5만 5천원, 6만 500원이 된다는 얘기야요 이것만 잘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찾은 건 뭐냐면 상환할증금 찾은 거예요. 상환할증금. 그래서 상환할증금이 16만 500, 16만 5천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제. 자, 보면, 5만원에서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거, 음, 그리고, 116만 5천5백원을 가지고 12% 이자를 적용한 현가계수를 적용해주면, 949693이 되겠죠? 음. 그럼 이제 저걸로 이제, 어, 저게 이제 현재 가치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 10만원에, 잘못 썼네? 100만원이죠? 100만원의 발행가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음, 거기에 대한 전화권 대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100만원으로 보세요. 오타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만원과 949,693원의 차이인 5307원이 전원간대가 되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그 상원할지금 찾는 방법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3년도 1월 1일에 액면 금액 100만 원인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네요 자, 그거를 와, 액면 발행을 했고요.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동일한 조건의 일반 사채의 유의자는 10%, 그 다음에 만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액면 금액의 110%를 보장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신주인수권에 대한 발행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뭐 상환할 증금 10%만큼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만기 가입으로 10%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금액 얼마냐. 자 현금으로 보면 일단 7만원씩 이제 액면 이자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의 원금 그리고 나중에 상환할 증금으로 우리가 10만원 보장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현금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현재가치를 계산해 주면 948346이 나오죠 그 948346은 유의자율 10%를 적용한 거예요 지금 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가치 금액은 저게 나오고 결국에는 발행을 100만 원을 했으니까, 그죠? 음. 전환권 대가. 얘는 전환권 대가, 신주인수권 대가겠죠? 음, 여기서는 대가가 되는 거야. 신주인수권 대가는 5만 1,654원이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음.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발행 가격 물어봤어요. 음. 신주인수권부 신주 사채 발행시에 동사채 장부금액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장부금액이 얘기 되겠지 저게 사채 장부금액이 될 거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 그 다음에 그 장부에 계산되는 금액 우리가 이제 봤었죠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년도 1월 1일 만개 3년 만 원의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표시 자율은 연 7%. 그 다음에 전환작권당단것 같다. 사채 10원당 한 주로 이제 전환할 수, 전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의 110%를 일시에 상환한다. 그러면 상환할증금은 1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할증금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발행 시점에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동일한 조건의 일반 사채 시장이자는 11%.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유의자율이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1월 1일 사채 액면금액이 액면금액의 35% 전환돼. 어 여기서는 전환된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1월 1일날 1년도 1월 1일날 발행을 했고 2년도 1월 1일날 35%가 전환됐대요. 이 그다음에 전환권 행사가 2002년도 1월 1일 한국의 재무상태표에 자본총액에 미치는 영향. 음. 그러면 전환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일단 현금흐름을 일단 판단해 보면. 이런 상황이고요. 상환증금이 1 0 0 0원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11%로 적용된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어, 현재 가치 금액이 9,764원인 상황이죠, 지금. 자, 그러면 저게 이제 현재 가치 금액이 되고, 그걸 가지고 사채처럼 이제 쭉 움직이게 되면, 만기 이제 이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1년 뒤에 이 부채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사채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9,764원. 거기에서 1.11. 유의자리 지금 11%니까. 그리고 액면이자 700원을 뺀만 138원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 구체적으로 좀 보면, 처음에 발행하는 시점에 9,764원이 어떻게 기록이 되나 봤더니, 일단은 만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 액면가액은 만원이고요. 그리고 상환증금 천원이고요. 그러면, 9764원이 되려면 전환권 조정이 1236원이 돼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장부 가액으로 기록되는 금액이죠. 그다음에 이 9764원과 그리고 만 원의 차이인 236원이 일단 전환권 대가로 이제 기록이 될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여기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부 가액으로. 자, 그리고 전환권 조정은 얼마? 1236원인데 결국 그 금액은 뭐예요? 이 만천원과 그 다음에 구천칠백육십사원의 차이 금액이 되는 거죠. 결국은. 죠 그렇죠? 이게 만개에 지급되는 이거,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전화권 저정으로 이제 기록되는 금액이고. 그죠? 자, 2001년 중에 이제 회계처리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구천칠백육십사원의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자는 11%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1,074원이 기록이 돼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700이죠 그리고 그 차이만큼 전환권 조정을 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전환권 조정을 상각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환권 조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해당 전환권 조정이 없어진 금액만큼 장부가액은 증가를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1 1 3 8원이 기록되는 재무제표를 보면 전원 사체는 일단 만 10, 원짜리고 상환할 지금 천 원, 그다음에 전환권 조정이 삼각이 된후의 금액이 되겠죠. 팔백육십 원이 되고 전환권 된건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전환권 조정이 결국 3 7 4 원만큼 삼각이 돼서 사라지고 장부가액은 만 백, 만 백삼십팔 원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냐? 여기에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 35%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면 전환사체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환이 되면 상환할증금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35%만큼 상환할증금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환권 조정. 35%만큼 전환권 조정도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 저렇게 35%를 빼고 나면 전환사체는 6,500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6 5 0이될 테고 그 다음에 3 0이원을뺀 전환권 조정은 560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35% 전환된 후에 부채는 6,590원이 돼요. 이 6,590원은 결국 뭐냐면 1,138원에 65%예요. 얘가. 자 그럼 저 35% 는 어떻게 어디 갔냐? 얘는 이제 자본을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회계채를 보면 전환사채 일단 3,500원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환증금도 없어지겠죠? 상환증금도 350원만큼 사라져야 돼요. 전환권 조정은 어떻게 될까요? 전환권 조정은 얘를 까주는, 어, 항목이니까 반대편에 나타나겠네. 그죠? 전환권 조정 얼마? 302원 만큼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부채가, 전환사채와 상환할 증금,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을 통해서 부채가 없, 어, 이렇게 없어진 부분은 이 35%만큼 부채가 없어질 거예요. 그 차이 금액, 여기가 이제 자본으로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죠? 부채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이 자본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일단, 자본금이 발생을 하겠죠. 정한 사채는 뭐였어요? 사채를 주고 주식을 받아가는 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보니까 사채액면 10원당 한 주를 주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한 주에 대한 가액은 5원이래요. 그러면 자본금으로계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한 사채 만 원에서 거기에 대한 35 3 5니까 3,500원이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 그 3,500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주식을 계산해 보면 지금 아, 사채이면 10원당 한 주씩 주기로 했죠. 그 이게 이제 주식수겠지. 그 다음에 그 주식에 대한 액면가액은 5원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 금액이 뭐냐면 1,75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자본금으로 기록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쵸? 자본금은 발행되는 주식, 거기에 대한 액명가위로 기록이 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이 뭐냐? 주식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자본의 증가액은 3548원. 이 3548원이 결국 요거예요 요거. 이거. 부채가 없어지는 부분.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회계처리 하나 안한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전화권 대가도 이제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전화권 대가가 전환이 됐을 때 뭘로 빠져나가냐. 주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전화권 대가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이 전화권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근데 236에서 35%니까 83원이에요. 그 83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가 돼요. 근데 전화권 조정이, 전화권 대가가 없어지는 부분은 자본에서 자본으로 없어진 거니까 자본의 변동과는 무관해요. 얘네들은. 그렇죠? 어차피 전화권 대가도 자본이었고,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이니까 결국 자본의 증가액은 이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부채가 없어지는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본의 변동액은 3548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쨌든 이 부채에 대한 가액 1 1 3 8원 중에서 35%가 자본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뭐. 이 중에 35%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자본 쪽으로.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채가 만 138원이었는데, 거기서 35%만큼 빠져나가서 자본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잔액은 6,590원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 6,590원이 이제 앞으로 또 사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전환사채의 흐름이다. 그죠?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를 보니까 1년도 1월 일 3년 만기 전환 사채를 100만원에 액면 발행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 문제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 이제 액면 발행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표시 자율 일단 10%고요. 그럼 매년 이자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원에 10%니까 10만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은 만원당 이제 5천원짜리 한 줄을 이제 전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권이 부여된지 않은 일반 사채시장이 자율 15%. 이게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유효이 자율이죠,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어 자료를 보니까 현가 계수가 나오고 물어보기를 2002년도 그러면 1년 뒤네요. 어 전환 사채 70%가 전환이 됐다. 전환이 되었으면 동 전환 대가로 인해서 한국의 자본 총액은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그러면 전환되는 시점에 자본이 증가 또는 뭐 저, 자본이 감소하지 않겠죠. 부채가 자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환 사채 발행가액 그다음에 현재 가치 그리고 전화권 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어, 현금으로 자체를 이제 판단해 보면, 10만원씩 액면, 어, 표시이자 지급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100만원이고, 상환할 증금 없어요, 여기는. 그럼 일단 여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현재가치를 구할 때 우리가, 어, 봤던 이자율이 15%짜리 이자율이었죠. 그래서 15%의 현가계수를 적용을 해서, 이걸로 이제 현재가치를 따져보니까, 885820이 나와요. 그러면 그 885820을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그, 사, 아, 저, 사채를 이동을 하면, 그럼 사채에 대한 이자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장부가액이 증가 하겠죠. 그래서 1년 뒤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885820에다가 유의자리 15%니까 15%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액면 표시이자 10만원 빼고 나면, 1년 뒤에 장부가액은 918693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사채 이렇게 쭉 움직이겠죠. 만약에 계속 간다면. 자근데 1년 뒤에 요 9.18693이 된 후에 어떻게 했냐면 70%를 전환했대요. 70%를 전환했다는 얘기는 사채 즉 부채 금액 중에 70%는 자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만 남겨놓겠다는 얘기죠. 그럼 발행 시점에 지금 음, 표시를 좀 보면 이 8.8.5.820 상태에서 그럼 자산이 일단 100만원 액면 발행을 했으니까 100만원이 들어갔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부채는 8 8 5 8 2 0으로 이제 인식을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자본으로 했겠죠. 네. 자본은 114180. 이게 이제 뭐냐면 전환권 대가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918693즉 1년 뒤가 되면 부채 금액 이제 증가하겠죠 이걸로 918693으로 전환 전환되기 전에요. 전환 시점에 전환되기 전에는 이렇게 됐을 테고 자본은 그대로 114180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70%가 이제 뭐냐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70%를 전환하고 남으면 30%가 남아 있겠죠. 부채 잔액이 그래서 부채 잔환은 요금액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70%만큼 이 부채에 있는 금액이 자본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부채에 있는 금액이 자본으로 넘어갈 때그 금액 부채 금액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본 금액이 증가 하겠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그러한 그 모양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자본이 부채가 감소하는 금액 그 금액은 요금액이 될 거예요. 70%.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하는 금액도 마찬가지 이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전환 전에 일단 상태에서 보면 918693의 금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전환이 돼버리면, 전환이 돼버리면, 이렇게 이제 부채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럼 전환 전에 장부가액이 일단 1년 뒤, 어, 2002년도 1월 1일 장부가액이 되는 거고, 자, 전환사채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전환사채 100만원, 그 다음에 뭐 전환권 조정은 요만큼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918693으로 장부가액이 이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전환권 대가는 이제 저렇게 남은 금액 114180이 됐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 돼요 근데 몇 프로가 되냐 7 0가 전환이 됐대요 7 0면어 익명가액의 7 0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의7 0만큼 이제 어 사라지겠죠 그러면 남는 금액은 전환사체 30만원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은 24397 이게 3 0가 되겠죠 그래서 잔액은 275608이 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채로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요금액. 그 다음에 이제 70%가 이제 어디? 자본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70%가 자본으로 넘어갈 때, 일단 자본금이 계산이 되고, 주식발행 초과금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은 70만원에 대해서 전환되는 주식에, 대, 주식수에다가, 거기다가 자본, 즉한 주당 액면가액을 곱해주면 자본금이 될 테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전환권 대가, 요금액. 요금액 중에서 70%만큼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제 대체가 됐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전화권 대가가 남아있을 거예요 아직도. 예. 그래서 자본으로 바뀌는 금액은 일단은 자본으로 계상이될때 부채 중에서 일부가 빠져, 아, 이쪽으로 자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자본이었던 전화권 대가가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자본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선 자본 변동이 안 생겨요, 사실은. 그러면 부채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본 변동이 생기겠죠. 요금액, 요금액이 이제 자본의 변동이 생길 거야, 아마. 나머지는 그전에 전화권 대가도 자본이었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이니까, 전화권 대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바뀌는 건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질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만약에 이 상황이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 금액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본의 변동만 물어본다면, 부채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부채 금액 중에 몇 프로가 전환이 됐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그게 자본의 변동이 되겠죠. 어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채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부채하고 움직임 똑같아요 똑같고 대신 이제 자, 아,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이 남아있는 상태다 자본이 남아있고 그만큼 돈을 더 받았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음, 뭘 물어봤냐 자본총액을 물어봤으니까 전환으로 인한 증가되는 자본총액 그러면 그 시점 전환되기 바로 직전에. 부채 장부가액에서 70%만큼이 전환됐으니까 그만큼 증가했겠죠. 그거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현재같이 처음 시점에 현재같이 구하고 이런 일이 그다음에 1년 뒤에 거기 난 장부가액 구하고 거기서 곱하기 70% 하면 돼. 사실 답을 내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문제가 이제 좀 이런 문제들은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만 정확히 찾아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 놓으면 문제 풀이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또는 풀이가 너무 어려워서 뭐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1월 1일 만기 3년 액면 이자를 5% 그 다음에 액면 금액 100만원에 비블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어요. 액면 발행했네. 그다음에 행사기간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그다음에 신주연수 자체는 상환할 증금 조건이 없대요. 그다음에 신주수권의 행사 조건은 액면 금액 2만 원당 보통주 한 주를 주는 거야.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2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보통주 한 주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주는 얼마짜리냐? 5천 원짜리.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여기서 이제 행사 가격이 2만 원이라는 얘기죠. 2만 원, 2만 원 받고 한주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주수권의 60%가 이제 행사가 됐고. 생산을 위해서 자본 증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써있고 거기에 대한 액면 이자율은 10% 그 다음에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유의이자이다이 사채에 적용되는 자그 얘기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전환사채가 있다고 합시다. 전환사채가 1년 뒤에 100%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전환사채를 쭉 들고 있다가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전환 사채를 1년 뒤에 100% 전환하게 되면 그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사라지고 아니 전환 사채는 사라지고 주식이 남는 거야. 이게 이제 전환 사채죠. 근데 신주인수권 사채를 보시면 신주인수권 사채는 어쨌든 사채로 쭉 움직여요. 끝까지 만기까지. 근데 어 100%가 이제 행사가 된다면 그러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신주인수권 사채예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사채는 사채 자체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어, 사채로 그대로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뭐냐면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예요 그럼 왜 이런 걸사냐 아까도 얘기했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존 주주들처럼 주식을 발행할 때 자기가 차별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식 차별을 위해서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웃돈 주고 사는 거야 그렇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만약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이번에 이제 뭐 성공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미래 전망이 좋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어떻게 되냐 현금이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발행하게 돼요 그럼 결국 회사에서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전환 사채가 없어지고 주식이 발행이 되지만 그렇 자, 그러면 지금 이 신주인수부 사채를 가지고 보면, 일단 현금으로 면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가치를 계산해주면, 5만원에 대해서 10%에 대한 현가계수를 적용해주면, 875640이 돼요. 그러면 그 875640이 이제 사채 사체, 신주인수부 사채에 대한 현재가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쭉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사채는 그대로 가요. 신주인수부 사채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1년 뒤에는 913204가 되고, 2년 뒤에는 954524가 되고, 그다음에 만개 되면 100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주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음이 렇게안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를 언제 이제 전환됐냐면, 이 1년도에 발행을 했고, 3년도 1월 1일날 60%가 전환됐다. 이 3년도 1월 1일 여기가 되겠네. 그죠? 어, 이때 이제 60%가 전환이 됐대요.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주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때 주식이 발행인데. 저환 사채는 사채가 없어지고 주식이 발행되지만 얘는 사채는 그대로 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식 발행될 때 어떻게 되냐 60%니까 액면가액 60%면 100만 원에 대한 60%면 60만 원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그럼 몇 주가 발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사채 액면 100만 원에 대해서 60%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만 원당 행사가액 행사 2만 원당 얼마 한 주씩을 주겠,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일단 30주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주식에 대한 액면가액이 5천원짜리니까, 자본금은 15만원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주식 발행된 시점에. 그럼 주식이 발행됐을 때, 일단 현금 60만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15만원이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45만원.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우리가 신준수금 사채에 대한 그, 여기, 현재가치, 그리고 발행가액그 차이만큼 뭘로 기록했을까요? 신주인수권 대가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그 대가 중에 몇 프로? 이제 60%만큼이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행이 됐을 때, 보면, 일단 현금에 100만원 들어왔을 테고, 신주인수권 사채는 100만원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신주인수권 조정으로 124360이 기록이 됐을 테고, 875640만큼 이제 현재 가치가 이제 이제 여기 부채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0만원과의 차이만큼이 뭘로 기록이 되냐? 신주수권 대가로 기록이 됐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행시간이죠. 여기서는 이제 2년 뒤, 3년 초가 되겠지. 요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년 초에는 신주, 신주수금 사채, 일단 100만원, 그 다음에 신주수금 조정은 얼마가 됐을까요? 일단 요 95452, 954524만큼의 장부가액을 기록하고 있겠죠? 그래서 조정이 이제 신주인수권 조정이 상각이 됐을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은 4, 5, 4, 7, 6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부가액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 대가는 그대로 신주인수권 대가는 언제 없어지냐면 주, 어, 이 신주인수권에 대한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넘어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쟤는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쟤는. 자, 그래서 1, 2, 4, 3, 6, 0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금액 중에 몇 프로? 60%만큼이 어, 주식 발행 초음으로 넘어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죠그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대가도 어차피 자본이고 그 자본 중에 일부가 60%만큼 다시 자본으로 넘어갔으니까 자본의 변동이 안 생겨요 그쪽에서는 그죠? 음. 그러면 죠그 결국 자본의 변동이 생기는 건 얼마일까요 60만원 만큼 자본의 변동이 생겼을 거예요즉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금액만큼 자본의 변동이 생겼죠 이게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상환할 증금이 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복잡해요. 상환할 증금이 있을 때. 근데 상환할 증금이 없을 때는 현금 유입액, 즉 행사되는 그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 아, 자본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요게 자본 증가 얘기될 테니까.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이 중에 일부가 이 중에 일부가 전환권 조정 전환권 아, 전환권이란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잔액이 남아도 어차피 둘다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신주유수권 대가가 주발처로 가도 자본에서 자본으로 넘어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본 변동은 안 생기는 거죠. 결국은 요게 자본 변동이 생긴다, 이거 그죠? 요게 요금액이다. 뭐 답은 너무 간단한데,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자본의 변동은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분들좀 기억을 해 놓고요. 회계처리에서는 좀, 사채 쪽에서 봤던 회계처리와 거의 유사한데, 이름이 조금 어, 낯설고 생소할 수 있어요. 물론 이쪽 파트를 보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다면 좀 힘들기도 하겠다. 그죠? 렇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봤다면, 봤다면, 사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사채하고 그게 움직임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어,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10번부터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습니다